어, 더워가지고 진짜 정신이 나간것같아 <웃음> 아니 이렇게 뚱돼지 나무 괜찮은데 왜지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태형보다는 태력입니다 <웃음> 여러분 아시겠죠? 자 가보도록 합시다. 이제 연결 설마... 어. 아니겠지? 왜... 저 위에 저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? 저까고 사야 되겠지? 아마... 얼마나 걸어야 되는 거지? 몰라... 너 힘들지? 아니, 너는 당히 <웃음> 늘어 보이는데! 누가 힘들어 보이는데? 니표정으 봐봐. 니 표정 안에 지금 에너지가 넘치고 막 생기 말라 하잖아. 얘는 이미 갔어. 이거? 체력이 거지야. 인간. 체력이 거지야. 갔어. 이미 갔어. 아아, 아, 가셨습니다. 힘은 가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관람권이 있어야 됩니다. 뭐해? 1200원. 잠깐만. 왜? 2 0 0원 와. <웃음> 아, 높아. 높아, 높 진짜 오빠. 되게 회사하 졌다 <놀람> 미쳤볼그이 그래. 쪽으로. 이고으로이 쪽으로. 아, 이 쪽으로. 이 쪽으로. 이쪽까로이지어 어. 이지만로이 쪽으로. 이 쪽으로. 이거으로이 쪽으로. 이쪽안눌렀어요 망했어. 으로다 근데 진짜 경치 보러 오긴 진짜 좋은 로 같아. 으로 <웃음> <웃음>